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15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이제 복습 시간이죠, 그죠? 어, 여러분들 복습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어, 들고 계시는 노트 일단 덮어주시고, 우리 장 코치와 함께 자, 질문과 답변 시간을 어, 성심성의껏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꼭 소리 내셔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저기 우리 서술로에 사용되는 그 동사구와 그 조동사구까지 배웠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서술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서술로에는 그 동사가 뭐 비동사나 일반 동사 한 개만 쓰이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 실질적으로 조동사 플러스 원형 동사나 동사 플러스 투 플러스 동사 이렇게 해서 동사구를 조동사구나 동사구를 이루어서 스스로에 쓰는 경우도 많고, 또 실질적으로 전치사까지 포함된,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복합동사구라고 해서, 어, 전치사까지 포함돼서 스스로 취급해주는 경우도 있다는 걸꼭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서술에 대한 개념 파악이 안 되면, 여러분들 문장을 볼 때마다 당황스러워 하시고, 아, 또, 희, 어렵고 힘들게 생각하시게 되기 때문에, 아, 꼭그 서술에 대한 개념 파악, 하는 것이 최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우리말로 이렇게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기에 서스로의 어떤 형태가 사용됐는지 영어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자, 그는 항상 넣는 경향이 있다. 자, 우리말이 들렸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걸 영작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는 항상 넣는 경향이 있다. 자, 서스로의 어떤 게 쓰였죠? 자, 늦다는 be late죠. tend to be late. 자, 답변 잘 하셨습니까? tend to be late. 네, 원래는 he tends죠. 그죠? 네. 자, 그는 자, 답변 하십시오 그는 그의 친구들과 노는 것을 좋아한다. 자, 놀다 이럴 때 그죠? 노는 것을 좋아한다 이까지가 스스로 치고 하겠습니다. 자, 스스로 어떤 게 됐죠? 네, 자, like to hang out 여까지가 스스로고 그죠 With his friend 이거는 부사구라고 했습니다. 자또 답변이 없죠. 그는 그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싫어한다. 자 그는 그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싫어한다. 자 스스로 어디까지요? 자 hate to admit. 자 his fault는 목적어고 그렇죠. 자 그는 자, 우리와 함께 가기를 주저해요. 망설여요. 자, 스스로가 어떤 게 써있죠? 그는 우리와 함께 가기를 주저해요. 자, 가기를, 가다와 주저하다가 같이 써있죠. 그죠? 자, hesitate to go. 그렇죠? 자, with us는 부사구고. 답변 잘하고 있습니까? 자, 나는 조만간에 당신 네 클럽에 가입할 것을 약속합니다. 자 나는 조만간에 당신 클럽에 가입할 것을 약속합니다. 자, 스스로 어떤 게 쓰였죠? 가입하다가 약속하다가 쓰였죠. 자, promise to join. 자, 답변 잘 했습니까? <웃음> 자, 그는 그 문제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자, 그는 주어 그 문제를 목적어 그, 나머지가 다 스스로죠. 그죠?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자, 이것을 스스로라고 받아들이셔야 여러분들 스피킹이 사실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 라이팅도 당연하지만은 자, 그죠자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하면 어떻게 되죠? 자 B trying to overcome. 그러니까 그러니까 is trying to overcome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어? 자 나는 오늘 밤자 오늘 밤에 쇼핑하러 가고 싶다. 자, 스스로가 어디죠? 자 가고 싶다죠 그죠? 어. 자 Want to go나 자 would like to go 여기까지 스스로 취급하면 되고 사실 go shopping까지도 스스로 취급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그죠? 자 나는 이번 여름에 나의 조부모님들을 방문할 계획이다. 스스로 어디입니까? 자, 주어는 아이겠고, 그죠? 이번 여름에는 부사구고, 나의 조부모님, 어른, 목적어고 그죠? 방문할 계획이다. 자, 어떻게 영어? Plan to visit. Plan to visit. 그죠? 나는 운전면허증을 딸 필요가 있습니다. 자, 따다 할때 의역이 됐다고 그랬죠? 가지다 얻다. 그죠? 자, need to get. 자, 뭐, need to have 해도 돼요. 가지다 얻다니까. 자, 그는 이번, 어, 그는 다음 달에 토익시험을 치기로 일정이 잡혀 있다. 스케줄이 잡혀 있다. 스스로가 어떻게 되죠? 자, 토익시험을 이 목적이고, 그죠? 어, 치기로 일정이 잡혀 있다가 스스로에요. 그죠? 그니까, he가 주으니까, is scheduled to take. 테이크 테스트가 시험을 치다니까 테이크까지가 자 스스로입니다, 그죠? 나는 오늘 오후에 누군가를 만나기로 되어 있다. 자뭐 하기로 되어 있다가 뭐죠? 자 만나기로 되어 있다가 스스로죠, 그죠? 자 주어가 뭐예요? 나는이니까 M이죠, M. Am. M supposed to 만나다, meet. 자 이렇게 해서 동사 쿠가 형성이 되면서 스스로의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스스로가 먼저 또 찾아보세요. 그는 여기에 제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자, 어렵죠, 그죠? 그는 여기에 제 시간 안에, 자, 여기에 제 시간 안에 다 부사구예요. 이제 관로 쳐버리고, 자, 도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자, 여러분, 여기서 도착하다는 arrive 나왔어요, 그죠? 할수 있을지도 모른다. 자, 리얼 수가 뭐예요? 리얼 수가. can이죠. 찌도 모른다는 뭡니까? 추측, 추측. 그렇죠 자, may be able to arrive. 자, 답변 잘 했습니까? 자, may be able to arrive. 자, 또 어려운 거 한번 해봅시다. 자, 당신은 언젠가 영어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자, 당신은 언젠가. 자, 언젠가는 부사죠? 영어를은 목적어죠, 그죠? 자, 스스로는 어디에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자, 미래죠. 말할 수 언젠가 니까 자, will을 써야 돼요, 그죠? will 다음에 real 수니까 can을 써야 되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be able to. will be able to speak. 자, 요게 스스로입니다, 그죠? 자, 스스로 캐치해야 됩니다. 스스로 캐치가 안 되면 스피킹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자, 당신은 열심히 공부하는 게 좋다. 자, 당신은 열심히 공부하는 게 좋아. 자, 공부해야 한다라고 의역도 된다 했죠. 그죠? 자, 스스로가 어딥니까? 자, 강한 권유죠. 이거 의무가 아니에요. 에. should study. 자, 하드는 부사니까. 그죠? 열심히라는 부사니까. 자, 나는 내일 나의 동생을 꼭 돌봐야 해요. 자, 나는 내일 나의 동생을 꼭 돌봐야 해요. 자, 스스로가 어딥니까? 자, 내일은 부사. 그죠 Must take care of. 자, take care of가 수거 형태의 하나의 동사라고 했습니다그죠 그러니까 must take care of. 어떻게 보면 좀 복합동사구적인 냄새가 나는데. 자, 이걸 스스로 취급해 주셔야 됩니다. 그니까. 조동사구. 그렇죠? 자, 우리는 많은... 맛있는 음식들을 즐길 수 있었다. 자, 스스로 어딥니까? 자, 즐길 수 있었다 이거죠. 많은 맛있는 음식들을 목적어. 자, 과거죠. Could enjoy. 자, 답변 잘 했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렇게 답변 잘 하시면 여러분들 이 지금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 해석해 보겠습니다. 해석. 자, I met 철수 yesterday to return his book. 자, 해석해 보십시오. 자,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사용됐습니다 그죠? 나는 그의 책을 돌려주기 위해 어제 철수를 만났었다. 자, 과거죠. 그죠? 네. 자, 해석해 보십시오 <웃음> To buy some books. I went to 종로 yesterday. 자, 해석. 자, 이번에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그러니까 부사구가 앞으로 왔습니다. 주절 앞에. 자, 몇 권의 책을 사기 위해. 그죠? 부사적 용법이니까 목적을 나타내죠. 나는 어제 종로에 갔었습니다. 자, 답변 잘했습니까? 자, 여러분, 이 문장에서 몇 형식이 사용됐는지 한번 유심히 들어보다 보세요. 자, 나는 나에게 영어를 가르쳐 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자, 나는 나에게 영어를 가르쳐 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자, 사실 이거 전체 문장은 3형식이에요. 네, I need까지가 주어 스스로 끝났고, 나에게 영어를 가르쳐 줄 누군가 이게 전체에서 명사 구가 되면서 목적 어 구가 됩니다. 목적 어 구가 그렇죠? 그런데 목적 어 안에 또 사형식이 존재하죠, 그렇죠? 왜 누구 누구가 누구 누구에게 뭐 무엇을 뭐해 주다 그러니까 나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다 자 그런 형태가 사용됐으니까 요 안에는 하여튼 전체 문장은 사형식인데 목적 어 안에는 또 사형식이 사용되었다는 거 여러분들 발견하시면 좋습니다. 자, 해석해 봅시다.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tell him the truth. 자, 해석. 가장 중요한 것은 그에게 진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쵸?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에게 진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자, the most important thing is 이랬으니까, 전체 문장은 이형식이에요 그런데, is 다음에 보호구가 오죠. 그죠? to tell him the truth. 그에게 진실을 말해주는 것. 자, 명사적인 의미로 끝났으니까, 비동사 뒤에 명사가 오면 어떻게 되죠? 보호가 됩니다. 그죠? 그에게 그 진실을 말해주다. 하러니까 4형식이 됩니다. 그죠? tell은 수요동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수요동사 8가지 대충 기억나십니까? 음. <웃음> 자, 해석해 보세요 To play badminton is one of my hobbies To play badminton is one of my hobbies 자, 배드민턴을 치는 것은 나의 취미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배드민턴을 치는 것은이 주어로 사용되죠 그죠? 네. 여러분들 다시 여러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 주어 부분에 항상 한국 사람들은 i나 u나 히나 시나 이런 것들 간단간단한 것만 사용될 거라고 이렇게 자꾸 예단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음. 저, 투 플레이 배드민턴처럼 이렇게 투 부정사 구가 사용되기도 하고 명사 구가 사용되기도 하고 사실은 명사 절이 주어에 올 수도 있어요 그 요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아는 것보다는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자 우리, 자, 대충 몇 가지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 <웃음> 3-1형식이 구조가 어떻게 된댔죠? 네, 주어, 서스로 목적어, 전치사, 목적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네. 자, 4형식은 해석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누구누구가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뭐뭐 뭐뭇 해준다. 자, 그렇게 됩니다. 그죠 네. 자, 여러분 요게몇 형식인지 찾아보세요. 자, He gave it to me. He gave it to me. 자, 빨리 해석해봐야죠. 그죠 자, 그가 그것을 나에게 주었다. 자, 이렇게 되니까 3-1형식이죠. He gave it to me. 자, 형태적으로도 분명히 gave, 스스로. it 목적어 to 전치사 미 목적어 이렇게 나왔으니까 3 1형식 맞죠. 그죠? 자, my mom brought me this umbrella. My mom brought me this umbrella. 자, 몇형식이죠 예, 4형식입니다. 자, bring. bring 가져다 주다의 과거형 brought가 사용됐죠. 그죠? 나의 엄마가 나에게 이 우산을 가져다 주었어요. 자, 4형식입니다. 그죠? 자, It is too expensive. 자, it is too expensive. 자, 몇 형식이죠? 자, 비동사가 사용됐죠? It is. 그죠? 자, too expensive는 형용사 구예요 그죠? 너무 비싼. 자, 너무 비싼. 그니까 to는 o 부사고, expensive가 형용사니까, too expensive 하면 형용사 구가 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해석 한번 해보세요. My boss ordered us. 자, my boss ordered us to finish it by tomorrow. 자, 해석해 보십시오. 자, O형식이죠. 자, O형식은 그 목적어가 종속절의 주어에서 이렇게 끌려왔기 때문에 주절의 주어를 먼저 해석하고 종속절의 주어, 그러니까 목적어를 두 번째 해석해야 돼요. 그죠? 어, 이게 공식입니다. 그죠? 나의 사장이, 우리 사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에. 자 우리 사장이 우리에게 그것을 내일까지 끝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오형식은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이그 다른 거 지금 뭐 우리 어제 지난 시간에 예문을 들었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오형식하고 그 투부정사의 명 아, 형용사적 용법,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하면서 해석하는 방법이 그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사용됐을 때는 뒤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데 해석이 그러니까 형용사적 용법도 뒤에서부터 올라오는데 오형식은 주절의 주어를 먼저 해석하고 다음에 목적어를 해석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꼭 기억해 주시고 자 동명사와 부정사, 그죠? 동명사와 부정사는 자그 근본적으로는 동사를 기반으로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동사의 기능을 당연히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 동명사는 동사의 기능과 명사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명사의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건 뭐죠? 네, 자 동명사가 주어와 목적어와 보어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동사의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건 뭐죠? 자 서술의 기능을 하면서 뒤에 목적어나 보어나 부사류들을 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걸 꼭 기억해 주시고 그렇죠? 네. <웃음> 그 우리 잠깐 지나가면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형용사류는 단독 적으로는 쓰일 수 없으며, 자그 기능을 할수 없으며 자동사와 함께 쓰이던가 자동사라 하는 건 비동사나 그죠? 뭐 아름답다 할때 이렇게 되고 그죠? 명사 앞 혹은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면서 그 명사와 함께 명사구를 이루면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로 사용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설명되는게 있는데 기억나실런가 모르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영장 하나만 해봅시다. 자 나는 내년에 졸업할 예정입니다. 자 나는 내년에 졸업할 예정입니다. 자, 뭐할 예정이다가 뭐죠? 예정입니다. 두 가지 있죠. Be going to 동사나 will be 동사인지 미래진행형을 나타내든가. 그죠 그러니까 I am going to graduate next year 이렇게 되고 그죠? I will be graduating next year 자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까지 자, 답변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아, 자 여러분들 이제 자자 시간 자, 복습해야 될 분량들이 점점씩 조금씩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독한 마음가짐으로 우리 끝까지, 자 우리 반환점을 지났다고 했습니다. 그죠? 어, 끝까지 포기하시지 마시고 이번기에 어, 기본기를 꼭 어, 완성하실 수 있도록 어, 사실 완성이란 말은 없어요. 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양의 어떤 기본기를 내가 갖고 있다면 자, 영어를 대할 때 두려움이 그만큼 삭감된다는 뜻입니다. 어, 여러분, 자, 끝까지 한번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지난 시간에, 저기, <웃음> 조동사구와 구하, 동사구 하면서 동사구 마지막에 하나 남았었죠. 그죠? 자, 32번이었습니다. 32번. 자, 계속, 자, 계속해서, 뭐, 뭐, 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계속하다. 자, 계속하다. 그는건 continue. c o 자, 아시는분도 있고 모르시는분도 있겠지만 -E. 자, c-o-n-t-i-n-u-e 자, continue continue 악센트 여기 있거든요 계속하다 자, continue to 동사하면 어, 어, 여기 계속해서 자, 가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어, 가다 어, 죄송합니다 자, continue to go 이렇게 하면 계속해서 가다 어, 계속 가라 이런 뜻이 됩니다 됐죠? 그죠? 어. 자, 요거 continue to go는 이제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것하고는 좀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원래 그, 저, 요거는 원래 가는 것을 계속하다. 요렇게, 그 우리 지금까지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됐는데 이번에는 계속해서 가다. 뭐 이런 식으로 순서가 좀 뒤바뀌었으니까 어, 그 부분 잘 살펴보시고. 자, 나는 요즘 계속해서 버스를 이용합니다. 자, 당신 요즘 뭐 타고 다니세요? 이러니까 나 요즘 계속해서 버스를 이용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I continue to 자 이용하다 뭡니까? 자, 이용하다, 사용하다는 use죠, 그죠? Use a bus. 자, 요즘이라면 자 these days. 자, 요 these는 자, this의 복수예요. 자, this의 복수인데. 자, 이러한 날들, 요게 직역이거든요. 아, 요걸 이제 요즘 이렇게 나타냅니다. 시간을 나타내니까 시간 부사죠. 그죠? 시간 부사니까 요거 상관없고, 자, 버스를 계속해서 이용합니다. 이러니까 자, 요 부분이 스스로입니다. 그죠? 자, 스스로 개념 잘 파악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네. 자, 우리 여러분들 그냥 혹시 요 유저 버스, 버스를 이용하다 이러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냥 버스를 타고 다닌다 버스를 탄다 이럴 때는 take a bus 이렇게 씁니다 take a bus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뭐 get on the bus get off the bus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데 get on the bus 하는 거는 사실은 버스에 성차하다 물론 의역하면 버스에 타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좀 움직임이 포함된 동작이 포함된 그 타다를 get on the bus 그러니까 선생님 애들하 버스 얘들아 버스 타라 이러면 get on the bus 이렇게 어, 얘기합니다. 자, I continue to use the bus these days. 자, 해석 써주십시오. 나는 요즘 계속해서 버스를 이용합니다. 이렇게 해석 적어주십시오. 나는 요즘 계속해서 버스를 이용합니다. 자 우리 다음 어, 다음 진도 나갈 부분은 자, 6번입니다. 자, 6번이 뭐죠? 자, 복합동사구. 자, 복합동사구고, 그죠? 어, 어 이게 서스로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죠? 어, 자, 서술로를 형성하는 겁니다. 어. 자, 앞에 있는 우리 조동사구와 동사구도 서스로를 형성하지만, 그죠? 어, 우리, 자, 복합동사구 들어가기 전에 우리 왼쪽 편에, 여러분 노트 왼쪽 편에 좀 기록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빠르게 좀 적어 줍시오. 자, 우리 몇번 설명드렸는데, 동사의 사형태. 자, 동사의 사형태 가운데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자, 현재, 자, 과거, <웃음> 과거 분사, 현재 분사. 이네 가지가 있다고 했랬습니다 그죠? 과거 분사와 현재 분사는 기능적으로 형용사에 속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어, 형태적으로는, 자, 형태적으로는 동사의 네 가지 형태 중에 속하는데, 기능적으로는 형용사류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자, 요걸 왜, 왜, 제가, 제가 설명드리냐면, 자, 여러분들, 렇게 한번 줄을 한 쳐봅시다. 요렇게. 음. 자, 여기다가 자, 자, 요렇게 한번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자, 선을 한번 꺼보시고, 자. 자, 이걸 왜 이렇게 하나 하면, 우리 시제를 좀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 여러분들, 시제. 자. 자, 여기 시제를 나타내는데, 봅시다. 시제라는 거는 뭐, 시간적인 개념이 어떻게 되느냐 현재냐, 과거냐, 뭐, 현재 완료냐, 미래냐, 하는 어떤 그런 것들. 입 자, 요, 요 지점을, 자, 두 줄을 딱 꺼주시고, 자, 요 지점을 현재라고 봅시다. 현재. 자, 현재, 그죠? 그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자 여기는 미래가 될 거예요. 그죠? 어, 여기는 뭐가 되죠? 어, 자 여기는 과거가 되겠죠? 어, 자 여기도 과거가 될 거예요. 그죠? 어 여기도 과거. 자,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미래가 되고 어, 과거가 됩니다. 그죠? 어, 자 현재라는 거그 그 사실 현재에그 현재를 나타내는 것 같은 보통 일반 동사를 사용하거든요 뭐뭐 어, 뭐 하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현재에 보면 그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도 있어요 어. 자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죠 어, 현재 어. 현재는 그냥 하다 자, 먹다 마시다 뭐 돌보다 뭐 이렇게 놀다 이렇게 현재를 쓰면 되고 진행형은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진행형 해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뭐뭐 뭐 하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죠. 그죠? 자,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아, 나 지금 자, 뭐 설거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할 때 자, 하고 있는 중이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예. 자, 현재와 현재 진행형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죠? 분명히 자 동작이 포함된 것은 그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그렇죠? 미래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나타냅니까? 미래는 자 미래는 가장 간단한 게그 will이나, 그죠? 의지 미래를 나타내는 미, will이나 그 be going to 동사였고 뭐뭐 할 예정이다. 이렇게도 미래를 나타낼 수 있죠? will be 동사 ing에서 자 미래 진행형 적으로 써서 미래 예정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죠? 뭐뭐할 예정이다. 이게 미래 예정이라 되겠죠. 그죠? 어. 또뭐 be supposed to 동사. 뭐 하기로 되어 있다. 자 이렇게 해도 미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자 be scheduled to 동사. 자뭐 하기로 일정이 잡혀있다. 이것도 미래죠. be about to 동사도 막뭐뭐 하려고 한다. 이것도 사실 미래예요. 그죠? 자 미래를 나타내는 게자 한국 사람들 자꾸 will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여러분 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죠? 에. 과거는 자 과거도 이렇게 있어요, 그죠 과거도 사실은 여기 과거 진행형이 있어요. 음. 자, 과거지 현재 진행형과 과거 진행형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너무 완벽하게 알려가지 마시고 제가 설명드릴 때 개념 파악이라도 이렇게 좀 적절하게 해놔 어, 해두십시오. 현재 진행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일어나고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냐? 자, 이럴 때, 나 지금 TV 보고 있는 중이다. 자, 이렇게 하고, 과거 진행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 아, 내가 어제 당신한테 전화했을 때, 그때 당신 뭐 하고 있었냐? 이러니까, 아, 나 그때 자, 뭐 샤워하고 있는 중이었다. 자, 과거의 어떤 동작이 움직이는 거, 죠 어, 그때 나 샤워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해서, 비동사 플러스 자, 비동사의 과거형에서 저 현재 분사. 자, 요걸 사용하죠. 그죠? 어, 요걸 사용해서 과거 진행형을 나타냅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 자, 현재, 미래, 과거는 아주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나타내는 거죠. 예. 근데 요게, 자, <웃음> 자, 요걸 한번 봅시다. 자, 과거에서 현재까지. 자, 과거에서 현재까지. 자, 요 부분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어, 요 부분은 우리가 현재 완료다.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죠? 어, 현재 완료다. 그죠? 어, 현재 완료다. 자, 우리 <웃음> 이 동사의 네 가지 형태 중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현재 진행형. 현재 진행형은 구조가 어떻게 되는 비동사 플러스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는 뭐, 뭐였죠? 동사 ing죠, 그죠? 어,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비동사 플러스 동사 ing 자꾸 이렇게 외웠는데, 어, 그 선생님들이, 그 여러분들이, 저, 거 현재 분사라는 용어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편법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동사 플러스 현재 분사가, 자, 현재 분사는 동사의 네 가지 형태 중에 하나에 속하죠, 그죠? 어, 요게 현재 진행형이고, 아, 물론, 그냥 진행형이죠. 과거 진행형이기도. 요게 진행형이고. 자, 수동태가 있어요. 수동태. 그죠? 어, 수동태는 뭡니까?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예요 그죠? 어. 과거 분사는 수동태에요. 자, 수동태라는 거는 당하는 거라고 했어요. 당하는 거. 자, 때리다가 능동이고, 자, 맞았다가 수동이에요 그죠? 예. 그, 그런 걸 그, 나타내고 싶을 때 이런 형태를 이용해서 내가 당했다는 걸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예. 자, 여기 현재 완료는 자,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자 have 플러스 과거 분사예요. 과거 분사 자 have 플러스 과거 분사로 나타내는데 <웃음> 자,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현재까지 자 나는, 뭐,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영어를 배우고 있다. 이러면, 자, 언제 시작했나 하면, 지난달에 시작한거예요 그죠?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자 영어를 배우고 있다. 이 말은 계속 배우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니까, 그니까, 과, 시, 시작점이 과거고, 지금까지 되, 되고 있는걸, 그 현재 완료라고 하고, 또 현재 완료가, 그 사실은 현재 완료에 네 가지 용법이 있어요. 뭐, 완료, 경험, 결과. 그죠? 어또 뭐가 있죠? 완료 경험 결과. 네? 갑자기 저도 생각이 안 나네요. 자, 네 가지가 있는데, 그 현재 완료 용법 중에 네 가지가 있는데, 그거 운데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경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가지 그거 다 기억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자주 안 사용되기 때문에, 이게 현재 완료인데, 자, 요 부분이 어떤 걸 나타내는가 하면, 자, 계속과 경험을 나타낸다. 네. 자, 조금 전에 말했던 거. 나는 그 3개월 전부터 지금까지 영어를 배우고 있다. 이거는 계속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어. 나는 뭐 3년 동안 그 학교에 다니고 있다. 자, 사실 3년 전에 그 학교에 입학한 거 그죠? 난 3년 동안 그 학교에 다니고 있다. 이것도 계속을 나타내는 거예요. 경험이라는 거는, 자, 당신 뭐 호랑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럴 때, 자, have you seen? 뭐 이렇게. 현재완료를 사용해서, 자, have you seen a tiger? 자, 이렇게 하면 경험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뭐한적 있느냐, 자, 이렇게 할때 경험을 나타낸 거예요. 나는 그를 뭐 전에 만난 적이 있다. 이러면 I have met him before 이렇게 해서 겨, 그 경험을 그러니까 뭐한적 있다 이렇게 해서 경험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완료에 대해서 자 이렇게 하시고 그죠? 어. 과거 진행형은, 비동사를 과거형으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그죠? 에. 사실 여러분들 지금 당장 그알 필요 없는데, 사실 과거 완료도 있어요. 과거 완료는, 에? 자, 여기서 이렇게 되는데, 이두 부분이 과거 완료예요. 자, 과거 완료는, 그 헤드 플러스, 헤드 플러스 과거 분사거든요. 어. 헤드 플러스 과거 분사인데, 자, have를 과거형으로 쓰면 h 드 a d 가 돼요. 그죠? 예. 그냥 그 생각을 한번 봅시다. 자, 나는 1999년부터 2005년도까지 뭐 서울대를 다녔다. 자, 언제 다니기 시작했어요? 1999년도에 다니기 시작해서 2002년도에 끝났잖아요. 그죠? 과거에서 시작해서 과거에 끝난 것을 과거 완료라고 한다는 겁니다. 현재 완료는 뭐죠? 과거에서 시작해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뭔가 어, 그걸 현재완료라고 하고 그죠? 에. 자, 그러니까 구조. 자, 자, 여러분 개념 파악이 중요합니다, 그죠? 아 여기서 모든 것들을 예문을 들어서 설명해 드릴 수는 없어요. 음. 그 시간 너무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자, 개념 파악 어, 꼭 해주세요 왜 동사의 네 가지 형태 중에 현재, 과거, 과거 분사, 현재 분사가 존재하느냐, 그죠? 왜 과거 분사가 현재 분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미국 사람들이 어떤 진행형을 표현하고 싶은데, 마땅한 동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 자, 우리 앞으로 비동사에다가 요 동사의 네 가지 형태인 현재 분사를 끌어와서, 우리 진행적인 의미를 표현해 보자. 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죠? 물론 영국 사람이 시작했겠죠. 그죠? 자, 우리 때리다는 있는데, 히트! 이런 때리다는 있는데, 그 맞다는 뭐지? 자, 맞다는 어떻게 표현하지? 자, 방법이 없으니까, 자 우리 약속을 하자. 비동사에다가 동사의 기본 네가지형태 중에 세 번째 원은 과거분사를 끌고 와서 요런 형태로 쓰면 어 맞는다는 개념. I was hit by him. 이러면 난 그에게 맞았다. 이래 되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수동태를 표현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또 현재를 현재 동사를 쓰면 그냥 현재밖에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자그 현재밖에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떻게 해야 되죠? 자 현재 완료를 이렇게 하려면, 자, 현재, 그, 그, 그, 과거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어떻게 설명하고 싶다면, 현재 완료를 취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어, 나는, 그니까, 러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영어를 배워왔다, 배우고 있다, 이렇게 할 때는, 해부에다가, 동사의 네 가지 형태 중에 하나인 과거 문사를 끌고 와서, 이렇게 써서, 우리 시, 그, 시간적인 개념, 시제를 현재 완료로 표현하 자,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과거 완료도 동일하죠. 그죠? 시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인식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은이 부분에 대해서 꼭 주지를 해 주십시오. 자, 그럼 복합동사구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동사구의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자, 복합동사의 구의 구조입니다. 자, <웃음> 자,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류 플러스 전치사. 자, 이게 아, 복합동사 구의 구조입니다. 이거 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영어적인 표현에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서술의 어떤 형태가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제가 아는 그 강사님 한분 중에는 그이그 이런 패턴, 그러니까 복합동사구 패턴을 한 250여 개를 준비해고그 부분만 특화시켜서 영어를 가르치시는 분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많이 알아두면 알아둘수록 여러분한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어, 여러분 저희 저희 웹사이트에도 보면 이제 카페 이렇게 해놨는데 보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카페에 있는데 그 안에 동사연구소라고 들어가면 사실 그 파란, 파란색으로 파란그 동사연구소 중간 지점쯤에 보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 류 플러스 전치사 이렇게 해서 약 66개 정도가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을 거예요 어, 관심 있으신 분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고 싶으신 분은 그걸 이용해 주시고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 류 플러스 전치사 이랬는데 자, 여러분, 전치사 뒤에는 뭐가 옵니까? 전치사 뒤에는. 자, 전치사 뒤에는 무조건 명사류가 온다 그랬죠. 그죠? 어, 아, 그거 기억하시죠. 그죠? 전치사 뒤에는 무조건 명사류가 옵니다. 음. 자, 여기까지 봅시다. 자, 구조를 보시면서, 자, 이게 왜 복합동사쿠라고 불리는지, 우리 저 개념 파악을 한번 봅시다. 이거 비동사하고 형용사 이렇게 오면, 이거 몇등식이에요 She is beautiful 할때 비동사가 오고 b e a u t i f u l 형용사가 왔죠. 그죠? 자동사가 오고 형용사류. 그 사실 여기까지는 이 형식이에요. 그죠? 여기까지는 이 형식이에요. 근데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 뒤에 명사류가 오면 전치사 구가 되죠. 그죠? 그 이거는 사실은 부사 구에 부사 구 그죠? 어. 그 사실은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류 플러스 전치사는 이 형식인데. 그죠? 근데 워낙 그이 표현 자체가 전치사를 거의 자동적으로 끌고 와서 어떤 표현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고착화된 표현으로 이걸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수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거하고 조금 헷갈리는 부분인데 사실 이 수거라는 것은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뭐 take, take care of나 take part in이나 이런 식으로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전치사가 변화되지 않는 걸 수거라고 합니다. 또 고착화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류 플러스 전치사 이랬데이 전치사가 수시로 바뀌는 경향이 있어요. 뒤에 명사가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정한 전치사가 가장 빈도가 높게 사용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스피킹을 할 때나 그 라이팅을 할때 사실은 그 전치사, 고착화된 전치사를 사용하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다. 크게 어, 뭐 누가 아 그거 당신이 왜 그렇게 사용했어요? 이렇게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요 부분은 수거가 아니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죠그왠가면 이형식과 전치사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이렇게 복합동사구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여준 겁니다. 어,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한번 어, 생각해 주시고. 자, 자, 잠깐만요. 여기서, 자,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형용사류에는 어떤 품사가 사용되 어떤 것들이 사용됩니까? 형용사류. 자, 형용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형용사, 구형용사절,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이 여섯 가지가 사용되죠. 그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어, 형용사류, 사실은 비동사 다음 여기 전치사사사에 여기 형용사절이 형용사절이나 뭐, 투분정사 형용사도 용법은 올수 없을 거예요 어, 사실 여기 그 형용사나 어, 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자 형용사류에 이세 가지가 잘 와요 사실 형용사 9도 오는데 이세 가지가 잘 온다는 거 여러분 좀 주지해 주십시오 어, 자,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오면 당연히 이 형식이죠. 현재 분사가 와도 이 형식이에요. 그죠? 에. 자, 비동사 다음에 현재 분사가 오면 그 문법적인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류는, 아니, 현재 분사는 진행형이죠. 그죠? 여러분, 진행형이 여기서 이렇게, 이런 형태로 사용되는 거예요. 자, 에. 자 에. 다시. 비동사 플러스 현재 분사가 뭐죠? 여기서. 자 현재 분사가 진행형이에요, 그죠? 어, 자뭐뭐 하고 있다,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럴 때, 그죠? 어, 다시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가 뭐죠? 여기 과거 분사 쓰이죠. 만약에 과거 분사가 온다면 어떻게 되죠? 수동태가 되겠죠, 그죠? 수동태. 그죠? 그게 복합동사구를 잘 살펴보면 아 진행형이 이렇게 사용되는구나 혹은 수동태가 이렇게 사용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형 따로 공부하고 수동태 따로 공부하고 이렇게 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막상 적용 단계에 들어가면 어떻게 써야 될지 그 당황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생겨요 그죠? 어, 그러니까 죠그아 진행형이 복합동사구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잘 사용되는구나 수동태도 그렇죠? 어,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럼 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웃음> 자, 1 자, 여러분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누구누구는 무엇무엇에 관심이 있다 자, 누구누구는 무엇무엇에 관심이 있다 자, 이거 좀 해석이 독특하게 해놨는데 여러분, 여기다 네모를 한번 쳐 봅시다 네모를 자, 누구누구는 무엇무엇에 관심이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외워두시는 게여러 라이팅이나 스피킹 할때 훨씬 더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의도적으로 했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요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e interested in 이랍니다. 자, in 다음에 뭐가 오겠어요? 당연히 명사류 오죠, 그죠? 예. in 다음에 당연히 명사류 옵니다. 전치사 다음에 전치사 다음에 그죠? 예. 자비 interested in 자, 요거는 어떻게 보면 비동사 플러스 요, 그, 저, 저, 그 어떤, 그, 그 규칙, 그 과거 분사의 규칙 형태, 그죠? 어, 규칙 과거 분사, ED가 붙었죠, 그죠? 수동태적인 개념으로 사용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에, 여러분. 자, 누구누구는 무엇에 관심이 있다? 예문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나는 자 영어를 배우는 것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봅시다. I am interested in 자. 배우는 것이 뭐죠? 배우다가 뭡니까? 런이죠. 그죠? 여기에 런을 쓸수 있어요, 없어요?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류가 와야 되죠. 그죠? 맞잖습니까? 그죠? 전치사 다음에 명사류가 와야 되죠. 그러니까 런, 런을 써야 되는데 런을 쓸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동사를 어떻게 돼요? 동명사로 바꿔 주는 거예요. 영어를 배우는 것이니까 사실 해석적으로도 동명사가 되지만은 자, in learning 그죠. 이게 동명사예요. 자, 이거 동명사입니다. 여러분. 자, 전치사 다음에는 동명사류가 와야 되기 때문에 동, 동명사를 취하는 거예요. 자, learning English. 자, 이렇게 하면 나는 영어를 배우는 것에 관심이 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요게 복합동사구 개념으로 스스로를 형성합니다. 그죠? 어. 자, 여러분.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류가 오죠. 그죠? 어. 그 전치사 다음에 오는 명사류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불리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납니까? 자,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류가 오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류는 부사구고, 전치사 다음에 오는 명사류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불리운다. 자, 기억하시죠? 그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뒷부분에 오는 전치사 다음에 이게 사실은 영어를 배우는 것 이래서, 명사구예요 해석이 명사로 끝나면 명사구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영어를 배우는 것 이렇게 해석이 명사로 끝나서 명사구니까 사실 이거 삼형식으로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전치사다음에 오는 명사류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했으니까 주어 서스로목적어이러면 이거 삼형식으로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아 이거 복합동사구로 취급하지 않고 나 따로 보겠다 자, 이렇게 봐버렸다 그죠 그럼, in 플러스 명사 9니까, 이거는 부사 구고 자, 이거는 I am interested. 주어, 스스로, 과거 분사니까, 아, 이거 형용사류에 속하니까, 이형식이다 아, 나는 이형식으로 보겠다. 자, 둘다 맞습니다. 둘 다. 이형식으로 봐도 되고, 이 전체를 자, 3형식으로 봐도 돼요. 여기까지 스스로 보고, 이걸 목적으로 보셔도 되고. 자, 이게 몇 형식이다. 이거 사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걸 몇 음식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거는 중요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뭔가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 주십시오. 자, 2번. 자, 누구누구는 무엇 무엇이 걱정된다. 자, 이렇게 합시다. 누구누구는 뭐 뭐시 걱정된다. 이러면 자, 이것도 네모 쳐십시오 자, 누구누구는 자, 네모 쳐 주세요. 자, 누구누구는 뭐 뭐시 걱정된다. 자, 이럴 때 be worried about. be worried about. 자, 이렇게 하면 되죠. 자, 누구누구는 뭐 뭐시 걱정된다. 사실 예전에 제가 이거 가르칠 때 학생들한테 이거는 거의 구구단 수준으로 외워 주세요. 자, 그냥 외우면 안 되고 녹음해서 외우면 누구나 외울 수 있으니까, 자, 뭐 우리 구구단 외울 때 무슨 생각하고 외웁니까? 그렇서지 않습니까? 이 이러니 뭐 2, 2, 4, 2, 3, 은 이렇게 막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도 아 걱정되네요. Be worried about. 자, 뭐무 관심 있다면 Be interested in. 자, 이렇게 착 이렇게 나가 구구단처럼 이렇게 나가 주시면 여러 스피킹 할때 굉장히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어, writing 할 때도 당연히 be interested in 뭐뭐뭐 이렇게 나가고 요 be worried about 뭐뭐뭐 이렇게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 기억해 주시고 about i t 당연히 명사류가 오겠죠 자, 자, 나는 나의 장래가 걱정됩니다 자 이렇게 해 봅시다 어. 자 i니까 b가 m이 오겠죠 그죠 어. 자 I am worried. am i am worried about 나의 장래라면 자, my, 자, future, 자, future, 자, Back to the Future란 영화 있었죠, 그죠? Be worried about, 자, 이게 서술예요. 자, 저는 이걸 삼형식으로 취급해 버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취급하시지 모르는데, 저는 이걸 무조건 삼형식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사실 저 여러분도 삼형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그래 간단해져 버려요. 주어 스스로 목적어 딱 구분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자, 누구는 뭐 무엇이 걱정된다 이러면 자 I am 자 be worried about을 쓴다. 그죠? 나는 나의 장래가 걱정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적어 두십시오. 자, 우리 예문을 많이 들 수는 없어요. 자, 3번 무엇에 놀라다 이러면 자, 자 누구 누구는 무엇에 놀란다. 자, 놀란다. 이러면, 자, 이렇게 합시다. 누구냐. 뭐, 뭐, 놀라다. 이러면, be surprised at. 자, 이렇게 하는데, 자, be surprised at. 이렇게 합니다. 자, 구구단 수준으로, 수준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나는 그 소식에 놀랐어요. 자, 시제가 어떻게 되죠? 자, 언제, 언제 놀랐죠? 어, 과거에 놀란 거예요. 그죠? 어제나. 어. 자, 나는 그 소식에 놀랐어요 하면, B가, 자, M의 과 I m 의 과거는 뭡니까? I was죠? 우리 배웠죠? 그죠? 어. I was surprised at, 자, 그 소식이니까, 더, 정관사 더가 그, 그란 뜻을 갖고 있죠? The news. 자, 나는 그 소식에 놀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삼형식이 됩니다. 아, 이게 서스로고 그렇죠? 스스로고 어, 삼형식이 됩니다. 나는 그 소식에 놀랐어요. 요, 과거예요. 과거 자 여러분 이렇게 예문을 이정도 이렇게 하시고 자 나머지 시간은 우리가 좀 독특한 방법으로 이 부분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걸 몇 개를 외우느냐, 어, 뭐 그것도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어, 이것이 우리말과 어떻게 접목되느냐 하는 걸, 받아, 하는 걸 받아들인 것이 여러분에게 더 유익한 것입니다. 이게 몇 개가 있느냐 하는 것은 아까 저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저희 카페에 아빠의 영어사랑이라고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어요 그 안에 동사연구소라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오시면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 이게 우리말과 어떻게 접목되느냐라고 인식하는 것을 받아들인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걸 조금 다른 형태로 취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적어 주십시오 4번 자 그는 자, 그의 직업에 만족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적어봅시다 그는 그의 직업에 자, 적어주세요. 만족합니다. 자, 빨리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는, 자, 아까 우리가 해석이 어떤 니까 누구누구는 무엇 무엇이 걱정된다. 누구누구는 무엇 무엇에 놀라다. 뭐, 누구누구는 무엇 무엇에 관심 있다. 이랬죠.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누구누구는 무엇 무엇에 만족하다. 이거예요. 그죠? 어. 자, 우리 주어가 뭡니까? 희죠. 그죠? 자, 그의 직업. 자이 단어를 알고 모르면 사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사전 기능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습니까? 그죠? 어, 한정사전 툭들이면 직업이 나와요. job이나 o c c u p 이런 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죠? 자 문제는 누구누구는 무엇을 만족하다라는 걸 알고 있느냐 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겠죠. 그죠? 이게 어떻게 하냐면 자 이게 be satisfied 자, with예요. be satisfied with. 자. 이게 누구 누구는 무엇 무엇에 만족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누구 누구는 무엇 무엇에 만족한다. 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Be satisfied with가 오케이. Okay? 자 사실은 s a t i s f y 는 동사가 있어요. S A T I S satisfy. 어, satisfy가 f y인데 이게 뜻이 뭔가 하면 만족시키다요 만족시키다. 그 만족시키다 라는 것은 능동이거든요. 그죠? 어, 누군가를 만동, 능동태예요 그 만족시키는 거니까 그니까 내가 만약에 만족하다 이러면 수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수동 그러니까 b 플러스 satisfy, satisfied, satisfied, satisfying 자, 이렇게 현재 과거, 과거 분사가 나왔는데 비 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는 뭐라고요? 수동태는 거예요. 수동태. 그죠? 어, 그러니까 satisfy가 아까 우리 surprise 배웠죠. 그죠? surprise도 동일합니다. surprise는 뜻이, surprise 뜻이 뭐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많이 물어봤는데 surprise 뜻이 뭐냐고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놀라다, 놀라운 뭐 이렇게 답변해요. surprise 뜻은요. 놀라게 하다라는 능동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소식에 놀랐다라는 것은 수동을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I was surprised. To, 이렇게.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형을 써줘야만 나는 그 소식에 놀랐다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소식에서 그 듣고 당했는 거잖아요. 그죠? 어, 놀라게 당했는 거잖아요. 그죠? 어, 그러니까 자, 이런 경우처럼 자, satisfy는 만족시키다란 동사예요. 그 과거형이 satisfy 듣고, 과거 분사형도 satisfy 듣고, 그죠? 이렇게 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 질문할 때 어떻게 하나 하냐면 자, 여러분들 공부를 그렇게 잘 합시다. 그는 그의 직업에 만족합니다 이렇게 읽어드리고 여러분 여기 어떤 복합동사구가 사용됐죠? 이러면 be satisfied with, with가 사용됐다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어, 됐죠? 그죠? 네. 자, 그의 직업은 his job이에요 그죠? 자, 자, 여러분들 영어는 몰라도 됩니다 여기서 자, he is satisfied with his job 자, 이렇게 하면 되고 그죠? 네. 자, 영어 단어 몇개 모르는 거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전 들고 다니면서, 그죠? 언제든지 궁금하면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또 결국은 영어 단어는 리딩을 통해서 얻어야지 한개한개 한개 이렇게 그냥 막 단어장 이용해서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리딩을 통해서 혹은 뭐 리딩을 통해서 자꾸 사전 찾아보고 이게 가장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자, 요령 너무 피우시면 별로 좋지 않아요. 자, 나에 따른 음악의 재능이 있다. 자, 나에 따른 음악에 재능이 있어요. 자, 이렇게 봅시다. 자, 나의 딸은이 주어겠죠. 그죠? 잘 보세요. 나의 딸은 누구누구는 무엇 무엇에 재능이 있다. 자, my daughter is ~~music 이렇게 들어가면 될거 아니에요. 그죠? my daughter ~~music 이렇게 들어가면 자, 이게 요거 표현이 어떻게 쓰냐면자 talented at be talented at 당연히 뒤에 명사리 오겠고 자여기 재능 있는이란 형용사요 형용사 요거는 사실 과거분사가 아니에요 그 과거분사 형 형용사라고 하는데 예. 재능 있는이라는 형용사의 자 나의 다른 음악에 재능이 있다 이럴 때는 자, be talented at이 사용된다 그죠 자 앞에 뭐가 오느냐? 알고 모르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너무 집착하지말필십시오 어, 나는 음악에 재능이 있다면 I am talented at music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자, 6번 자, 나의 아버지는, 나의 아빠는 요리를 잘한다. 어, 나의 아빠는 요리를 잘 하십니다. 자 이렇게 없죠. 자 나의 아빠가 주어겠죠. 그죠? My father, my daddy. 그죠? 자 누구 누구는 자 미칠 것이요뭐 무엇을 뭐, 잘한다. 자뭐 그는 영어를 잘한다. 그죠? 그는 뭐 자전거를 잘 탄다. 자 이럴 때자 어떻게 써냐면 be good at 썼습니다. be good at. 자 자 나는 요리를 잘한다면 I am good at cooking 이렇게 합니다. cooking. 자, 요리는 요리하는 것 이거든요. 그죠? 요리하는 것 동명사가 돼서 I am good at cooking 이렇게 쓰고 My father is good at cooking 이렇게 쓰면 됩니다. 받아들여지십니까? 자 무엇을 자, 잘한다 누구누구는 무엇을 잘한다가 be good at 입니다. <웃음> 자 나는 자 영어 말하는 것을 잘 못한다. 자, 자, 자 나는 자, 자 영어를 나는 영어를 잘 못한다. 이렇게 합시다. 자, 나는 영어를 잘 못한다. 자 말하는 것 하면 스피킹 잉글리시 이렇게 써야 되겠는데, 자 말이 좀안 되니까 그냥 영어를 잘 못한다. 자, 누구 누구는 주어가 뭡니까? 나죠. 그죠? 무엇을 잘못 한다. 자, 누구 누구는 무엇을 잘못 한다예요. 자, 밑줄 쫙놓고 자, 이게 be poor at. 자, be poor at입니다. 무엇을 잘못 한다. 혹 이게 의역하면 무엇을 서툴다. 이렇게도 의역이 돼요. 서툰 게잘못 하는 거죠. 그죠? 아까 잘 한다는 뭔가 하면 능숙하다. 이런, 이런 뜻으로 또설그 의역을 해서 be good at을 쓸 수가 있습니다. be poor at I am poor at English. 이렇게 쓰면 돼요. 그죠? 뭐 나는 음악을 잘 못한다면, I am poor at music. 무슨 말인지 알죠? 중국어를 잘못한다 I am poor at Chinese. 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나는 공포 영화가 무서워요. 자, 7번이죠. 자, 나는 공포영화가 무서워요. 자, 주어가 뭡니까? 나는이죠. 그죠? 누구누구는 뭐뭐가 무섭다. 자, 나는 쥐가 무서워요. 나는 바퀴벌레가 무서워요.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럴 때, 저, 주어는 그냥, I, 뭐뭐, 호러무비인데, 호러무비 알고 모르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어, 자, 나는, 뭐무서 뭐뭐가 무서워요 할때 이게 뭐냐가 중요한 거죠. S C A R E D. 자, scared. 자, scared 아닌데 of 합니다. 여기서 scare는 S C A R E는 자, 무섭게 하다란 자, 무섭게 하다란 능동사예요, 능동사. 그러니까 내가 무섭다가 되려면 수동이 돼야 된다는 거죠. be scared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surprise는 놀라게 하다. 그렇죠? Satisfy는 만족시키다니까, scared도 무섭게 하다란 능동사예요. 요거, 요거 중요합니다. 그죠? 자, 나는 공포영화가 무서워요. 이러면, I am scared of 공포영화가 뭐지? 사전 찾아보시면 됩니다. 어, 여러분들, 이 부분은 여러분들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be scared of. 자, 외워야 됩니다. 아, 무조건 of가 따라오도록 외워져야 돼요. 어, be surprised at, be interested in, 그죠? be good at, be poor at, Be talented at, 자, 이렇게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죠? 에. 자, 한국은 IT 산업으로 유명합니다. 자, 구분해보겠습니다. 자, IT 산업으로 유명합니다. 자, 맞죠? 에? 한국은 IT 산업으로 유명하죠, 그죠? 자, 주어가 뭡니까? 은, 한국은, 그죠? 코리아, 자. 코리아 뭐뭐 IT 산업이에요. 그죠? 뭐 뭐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자, 뭐 뭐서 뭐 뭐서 유명하다고하는게 be famous for. be famous for. 자, 무조건 외워야 돼요. be famous for. 그죠? 녹음해서 외우시면 누구나 외울 수 있습니다. 그죠? 녹음하는 거 귀찮아 하시는 분들 간혹가닥 계세요. 근데 실제로 그분들은 이거 못 해요. 예. 꼭 녹음하셔야 됩니다. 그죠? be famous for. Korea is famous for 뭐뭐 IT 뭐뭐 자 여러분 찾아야 돼요 IT industry 자뭐 industry 옛날 코난 할때자 <웃음> 어릴 때 코난이 얼마나 <웃음> 뭐 industry 약하고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IT industry 자 이렇게 합니다 <웃음> 자 그것은 나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것은 나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자 주가 어 뭐죠? 자 it, yeah, it, 자 this, it, that, 할때 it. Yeah, 그것은 뭐 뭐와 비슷하다. 자뭐 뭐서 뭐 뭐와 비슷하다. 자, 자 it 뭐뭐 뭐, 나의 상황 이렇게 나오면 되죠, 그죠자 상황은 situation이거든요. My situation. 자모르셔도 됩니다, 그죠? 어. 자 이게 be, 자 be similar to에. 아 여기 with를 쓰기도 해요 비 l 밀러 with라고 쓰기도 하는데 자, 일단은 to로 외웁시다 비시밀러 to 자무건외워요 비시밀러 to 자 그러니까 it is similar to my situation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어, 어? 뭐 나의 경우와 비슷하다 이러면 my case 네?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어. 단어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단어는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만 한 개씩 한 개씩 주서 담으면 돼요 어떻게 r 딩 하면서 혹은 스피킹 연습하면서 여러분들 스피킹 지금 이, 이런 걸 알게 되면 여러분들 사실 스피킹에 뛰어들어도 돼요 어, 여러분들 주변에 스피킹 할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이 어려우시면 그 저희가 운영, 그 제가 운영하는 스피킹 연습실이 있어요 카페에 들어가시면 거기 소개해놨으니까 한 번씩 들러보시고 오셔서 스피킹 연습 꼭그 나는 초보다 이런 두려움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무리 언어로 해도요 그죠 어린애들이 만약에 자기가 말을 못한다고 해서 말을 안하면 말을 배우게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어. 무조건 못해도 뛰어들어야 돼요 어. 그래야만 리, 사실은 무조건 뛰어드는 게 아니고 리딩하면서 계속 스피킹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꼭 기억해, 기억해 주십시오 자, 나는 그와 친합니다 이제 자, 나는 그와 친해요 친하다 주가 어 뭡니까? 나는이죠. 누구누구와 친하다. 자, 누구누구는 뭐 누구누구와 친하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자, I, 뭐, 뭐, 힘이죠. 힘. Him. 그 와니까. 자, 자, be close to. It. 자, be close to인데, 이 close가 동사로 쓰이면 어떻게 돼요? 자, 문 같은 걸 닫다 이렇게 돼요 클로즈가 돼요 클로즈 근데 이 발음이 클로스그러면클로스라는 어, 거는 형용사로 가까운 혹은 친한 이런 뜻이에요 가까운 친한 자, 거리가 가깝다 혹은 관계가 가깝다 이럴 때 친한 이렇게 하는데 그죠? 나는 그와 친하다 그럼 I am close to him이에요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류가 오고 명사류는 전치사의 목적이니까 h 가 아니고 h 이 와야 되죠 I am close to him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네. 12번 나의 직업은 자 영화 산업과 관련이 있어요. 자, 영화 산업과 관련이 있어요. 자. 자, 당신 직업은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이런 누가 질, 질문하시면, 자, 나, 주어 뭡니까? 나의 직업은이죠. 주격조사잖아, 그죠? 어. 무엇무엇과 관련이 있다. 자, 무엇무 무엇? 어? 자, 당신의 취미는 뭐과 관련이 있나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그죠? 자, 나의 직업은, 자, my j o 이게 B. related 저, be related with예요. b related with. 자, 외워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들 relate 하는 자, r e l a t 이게 자, 관련시키다란 능동사예요. 관련시키다란 능동사예요. 자, 그러니까 관련이 있다 이러면 be related라고 수동을 써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be related with 자, 읽어보세요. 자, be related with. 자, 나의 직업은 영화 산업과 관련이 있다. 이건 뭐,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영화가 뭡니까? movie죠. 그죠? movie. 그죠? film. 이렇게 해도 되는데, 산업은 아까 뭐랬죠? industry. 자, my job is related with film industry. movie industry. 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나는 피자에 지쳤다. 피자에 질렸다. 뭐, 치킨에 질렸다. 우리 이런 말 쓰죠. 그죠? 에? 나는 뭐, 피자에 질렸다. 아, 난그 사람에게 질렸다. 에? 질렸다. 혹은 지쳤다. 이런 말 써요. 그죠? 에. 질리는 게 지치는 거죠. 그죠? 뭐, 뭐 피곤해서 지치기도 하지만 짜증나서 지치는 것도 됩니다. 그죠? 질리다. 그죠? 에. 이럴 때 주어가 뭡니까? 누구 누구는 무엇무에 진리다 지치다. 자 이렇게 할때 어, 어떻게 하냐? Be tired of. Be tired of 이렇게 씁니다. 자 tired도 자 그냥 이게 지치게하다란 능동사예요. 그러니까. 수동을 써야만이, 자, 어, 이렇게, 저, 수동을 써야만이 저, 지치다, 질리다, 이런 뜻을 가질 수가 있어요. 네. 그쵸? 그렇죠? 네. 자, 우리, <웃음> 자 나는 피자에 질렸다. I am tired of pizza. 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죠? 네. 그것은 이 경우와는 달라요. 자, 당신이 하는 말은 어, 이러한 경우와는 다르다. 자, 이렇게 해시다몇 번이죠? 자, 14번이죠. 어. 그것은 이 경우와는 달라요. 자, 주어가 뭡니까? 이시죠? 뭐, 뭐, 그, 무슨, 뭐, 뭐와는 다르다. 자, 이렇게 하면. BE DIFFERENT, BE DIFFERENT from이에요, FROM 이에요. Okay? FROM FROM이 뭡니까? 어디어디로 붙어잖아요. 그러니까 뭐뭐 와는 뭐, 다르다 이렇게 해서 자 어디어디로 붙어 다르다 이렇게 직역이 되네요. 그죠? 의역이 되니까 와는 되고 그죠? DIFFERENT라는 건 그냥 형용사예요 어, 다른이란 형용사예요 똑같은 뭐죠? SAME. SAME이란 단어 있죠. 그죠? 같은 이러면 same 이렇게 쓰는데 그것은 자이 경우와는 달라요 하면 자 It is different from 자, 이 경우는 this case에요 This case 오케이? 케이스가 그죠? 어, 뭐 상자도 케이스가 되는데 박스나 케이스가 되는데 경우 이럴 때도 자 케이스 합니다 This case 이 경우 어, it is different from this case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많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사실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모든 것들을 알려드릴 수는 없고 자 여러분들 사실 여기 복합동사구 있잖아요 그죠? 많이 암기에 두면 암기에 둘수록 여러분 스피킹하는데 굉장히 편리해집니다 라이팅하는데도 당연하게 편리해집니다 그죠? 어, 여러분들 요거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싶으신 분은 그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에 들어오시면 어, 그. 동사 연구실이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간 부분에 이렇게 보면 파란색 글씨로 이렇게 다 구획을 정해놨어요. 거기 한 66개 정도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들 필요한 것들만 우선적으로 뽑아서 암기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네, 절대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의 드리는 숙제가 아닙니다. 그냥 그거는 여러분이 천천히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더 알, 알아보실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렇죠? 어, 여기서는 기본기 다지기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끝내고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열심히 해주십시오 정말 감사합니다